가족 안녕하세요 단민의 가족 단미아빠입니다 아, 제가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한 직장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어, 특히 또이 마트라는 슈퍼나 마트라는 곳에서 어,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로 예전에 수퍼에서 근무할 때인데 수퍼에서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직원이 아저 분이 뭘 훔쳤다 이런 걸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그 가방에 넣는 상품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 남자였었는데 어.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결혼도 하기 전 젊은 시절이었는데 어 그래서 제가 뒤 쫓아갔죠 제가 쫓아갔는데 계속 뛰어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다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다다르서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에이, 훔친 거 내놓으시라 이러니까 훔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. 제가 쫓아간 다음에 제 뒤에 또 우리 직원이한명더 따라왔어요. 그래 두 명이 이제 그분을, 그 직원을 남자인데 잡았 잡아가지고 이제 매장으로 데려와서 보니 정말로 가방 안에 많이 한 20만치 정도 그때 당시 한 20만 정도 훔쳤으면 꽤큰 금액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훔쳤는데 이제 안 훔쳤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. 그래서 매 이제 사무실로 데려와서 왜 이런,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느냐. 우리가 노스가 많이 나는데, 이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도 힘이 든다. 그래서 좋게 이러고, 이제, 이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. 돌려보냈는데,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이제, 이제 잡으면은 경찰한테 신고도 하고, 경찰서에서 직접 와서 데려가기도 하고, 이런 시절이었습니다. 예,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는데 경찰한테 신고는 하지 않고 저희들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분이 박깥스두 박스를 사가지고 직접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제 훔친 게 돼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 그런데 그분은 그 다음 날박깥스두 박스를 사가지고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사과까지 하면서 훔친 물건에 대해서 계산을 다한배더 해주겠다 이러고 간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기억이 참 새롭습니다 학건사고가 상당히 많이 제가 많이 겪기도 하고 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경험 삼아 촬영을 해서 같듯이 이렇게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또 그런 사건 아니더라도 음. 제가 담배도 많이 피웠습니다 담배 끊은 얘기도 또 해볼까 하고 이런 걸 촬영으로 남기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되네 네. 계속해야 이게 잘? 어. 이 숙달이 되고 이 말도 이제 조리 있게 하게 되고 이리 되는데 그 그래? 어.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콘텐츠 할 계획이야? 어? 다음에는 담배 끊은 이야기도 하고, 아, 어. 또, 또, 또, 이제, 마트에서 생긴 이런 거 하나, 뭐 또, 그런 거 하고, 뭐, 그런 거 하면 되지.